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 속에 있는 낱글자를 찾아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칠을 잘 해오면 등교계약 후에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글자는 자음 14개 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러분 종합장을 지금 준비해서 자 여기 세로로 이렇게 놔주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색깔을 3개 정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펜이든 네임펜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잠깐 멈추어두고 준비가 되면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한글에는요 글자가 총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? 네, 우리 한글은 총24 글자가 있어요. 어, 우리 이 24라는 글자는, 숫자는 아주 익숙한 숫자예요. 우리가 길을 가다가 편의점에서 보면은, 왜? 24시 편의점이라는 글 숫자 많이 봤죠? <웃음> 네, 그걸 기억해 주면 돼요. 물론, 뭐. 시간이랑 한글이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판에 편의점 24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우리 한글도 24자였는데 라고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24자 쪽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음자 14개 그리고 모음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자가 아들자자라고 해서 이제 아기, 아기를 뜻하는데요 아기는 혼자 있을 수 없죠 자음자도 마찬가지로 어디 혀가 이, 입 안에 어느 곳에 닿아야 소리가 날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닷소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는 소리가 낼수 없는 글자 그래서 아기 아들 자자를 써서 자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음자는 이 모는 무슨 모일까요 이거 아기니까 이 모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엄마인데 엄마라고 적게요자 엄마는 혼자서 있을 수 있죠 아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홀소리라고 해요 혼자서도 소리가 잘 나는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음자 14개는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응환을 하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소리로 한번 해보면 그느 드르 무브스 으즈츠 크트 프흑 그래서 그느 드르 무브스 으즈츠 크트 프흑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운의 숫자 7개씩 해서 총 14개를 딱 적었어요. 그리고 모음은 아야, 어여, 오요, 우유, 의이 이렇게 해서 총 10자예요. 그래서 지금 소리에서 알수 있듯이 어, 이 모음은 아, 야, 어요, 오요, 우이라고 해서 이름이랑 이 글자가 일치를 해요. 그런데 자음은 그, 느, 드르, 무브스 이렇게 혼자서는 뭔가 좀 글자라고 하기에는 덜 완성된 소리가 나죠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름을 따로 지어줬어요.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두세라고 외우는데요. 이 구두세 세 글자는 이름이 좀 달라요. 구두새는 굉장히 돈을 많이 아끼고 좀 까탈스러운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듯이 이 글자에도 구두새 이세 글자는 좀 이름이 달라요. 좀 까탈스럽죠? 얘네 세 명은 이름이 얘는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이 어역긋옷 이렇게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지금 이의 이의 이렇게 적을게요 선생님 지금 무슨 짓이냐면 자 이게 얘네들 이름에 규칙상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의 이의 이의 이의 여러분 이까지는 같이 안 적어도 힘드니까 선생님 설명하느라고 지금 보여줄게요 여기에다가 얘네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미은, 미을, 미음, 비읍, 이은, 지읍, 치읒 키읗, 피읍 피읖, 다 이렇게 되는데, 그러니까 구두세즉 기역, 디귿, 시옷, 얘네만 이름이. 역, 끝, 옷 이렇게 다르게 끝난다는 거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글 자음이 14자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. 자,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24시 24자다 그리고 14자인데 구두세 얘네 3명만 이름이 좀 다르다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소리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열네자의 자음을 찾아보세요.